뒤에 보이는 산이요. 음, 그랜티턴 국립공원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에 무료 캠핑장에서 지금 이박을 했고요. 어제 간밤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개같고 이렇게 멋진 아주 푸르고 파란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구름이 아주 쫙 거쳐지고요. 아주 멋진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이 나오니까 제 마음도 어, 밝아지고 어, 얼굴도 펴지는 것 같아요. 좋죠? 예. 여기가 무료 캠핑장인데요. 이렇게 큰 r v 도 있지만 뒤에 보면은 이차 뒤에서 차박하고 저 뒤에 예. 저 조그만 네, SUV 거기서 이제 잠, 잠자리를 꾸려서 차박을 하고 있고. 어, 텐트도 있어요 텐트 피, 텐트 피고 어, 어.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 텐트 있죠 네. 여기 무료 캠핑장에 오, 오는 길은요 저기 보이는 여기서 잠깐만요 크게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저기 도로가 있어요 지금 차가 아, 빨간 차가 한대 지나가는데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저기가 포장도로고, 지금 나무 지나갔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한 2km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무료 캠핑장이 쫙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한 세, 세 군데 크게 나눠서 세 군데에 이렇게 캠핑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 사이트마다 6, 7 일곱 개 캠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일, 여기 제일 높은 곳, 이 곳에가 가장 많이 차를 댈 수가 있고, 또큰 차도 이렇게 댈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보이는 이 산이 그랜티턴 국립공원의 제일 중앙부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남쪽하고 티톤 국립공원 북쪽 이렇게 맞붙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옐로스톤 국립공원까지는 40마일 정도 되니까 한 60-70km 네,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에이이 아, 거기 있어! 이거 뭐곰 잡으려고 해 놓은 건가? 곰덫인가요곰덫인가봐요가만있 봐. 죽어. 이거를 치면은 저 나무가 뻥 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뭐야 이거? 아. 이거 나한테 훅 날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거 겁난다. 그냥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산에 저런 게다 있어. 응. 가자.